사고 55,000원, 5 1 0 0원 11,000원, 4 3 0 0 0원 5,500원, 1 0 5 원, 0 0 0원 3,000원, 3태0 금태. 금태 뭐 25,000원 짜리 5 0 0 0원 짜리 사실은 16,000원, 16,000원. 이 확실히 좋아. <목소리로> 완전이건불평이야을거예탐 <골병이었기> <목소리로> 네, 다음 찾은 곳은 B6, C6, 돼지수산으로 왔고요. 어, 요새 이제 보리멸이 계속해서 보입니다. 그리고 대삼치고는 구이용으로 보여요. 가격이 한 만원 이상 훨씬 넘어가야 예, 횟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 브란지노, 요거 아주 맛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돔선어나 민어선어들이 이제 지금 보였고요. 그리고 피물원데 22kg짜리에요. 굉장히 크죠. 이건 키로에 2만원인데, 요거보다 작은 거, 그러니까 3kg대에서부터 한좀 이렇게 작은 피모너가 가격대는 더 비쌉니다. 가리비인데 이거 엄청 큽니다. 네, 손바닥보다더큰것 같아요. 네, 산낙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피조개가 있었는데 10kg에 8만 원이에요. 어, 이건 가격이 좀 많이 비싼 편이고요. 어, 성게소 같은 경우도 이제 가격 변화 특별하게 없고요. 오늘 털게가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어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만원 후반에서 3만원대, 되고 돌문어는 여전히 가격이 좀 비싼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참돔 자연산도 꽤 보였고요. 뭐 문치가자미, 돌가자미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자연산 이 광어가 많이 보였어요. 예, 좀 있으면 이제 알을 백이 시작하거든요. 네, 제가 좀 만져봤는데 아직은 알이 그렇게 차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좀 가격대가 좀 괜찮지 않나. 아또 상태도 좋고요. 그래서 좀 빵이 좋은 거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럭도 이제 좀큰 우럭들이 많이 있어요. 1kg 이상 되는 우럭 요것도 맛이 괜찮고요. 그다음에 줄가자미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크기별로 가격 차이가 좀 있는데. 어그 줄가자미 같은 경우는 1kg 이상 되는 것들은 가격이 좀 많이 높기도 하고 그게 훨씬 더 맛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자연산 감성돔도 꽤 보이는데요 이것도 어, 추천 어종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C4번 한길통상으로 왔습니다 어, 노르웨이 연어는 22,500원 작년에 비하면 한 만원 이상 비싼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흑골뱅이는 많이 비싼 음, 편이고요 단새우 같은 경우는 가격이 그런대로 어, 괜찮은 편이에요 여기 이제 줄가자면 여기는 이제 8에서 900g 정도 되는 거꼭큐로 65,000원 사이즈가 올라가면은 가격도 올라갑니다. 돌문어는 가격 계속 비싼 편이고요. 그 다음에 숭어 가격이 좀 내린 편이에요. 네, 숭어 가격은 조금 아, 좋아진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방어는 거의 끝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광어는 지난주하고 특별하게 큰 변화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어, 어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능성어는 가격이 좀 갑니다. 크기가 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참돔 가격도 한번 내려와서 이제 계속해서 그 가격대 유지하고 있고요. 농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감성돔 이건 중국산입니다. 좀 크기가 좀 작죠. 네, 제주강어도 네, 특별한 가격 변화 없고요. 네, 숭어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숭어가 맛이 돌아올 철이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옥돔인데 조금 잘 자랍니다 네, 고유용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c 6 0오 복상회로 왔고요 여기도 이제 방어가 있는데 크기별로 좀 가격이 25,000원짜리도 있고 27,000원짜리도 있어요 네, 광어도 여기는 이제 가격 비슷하고요 참돔 각그 점포마다 가격이 조금 1,2천원 정도 차이가 날수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물건도 잘 보시고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제주광어 이거 한 3,4kg 정도 되는 것들이 있는데 꽤 크죠. 3,4kg면. 네, 들어, Идем на улыбке. Идем на улыбке. 5 k g 짜아가요는이커만이잖아 없죠. 네, 없어요. 아, 네, 아, 이 아, 아, 아. 지금 먹을 때가 알서 그렇죠. 우저 전에 지금 좋은 거 같은데. 네. 1kg 이게 옛날부터 나왔어 그죠? 내가 작년에 리뷰할려다가못 샀거든 사지는 못했거든 근데 잘안 사니까요 차에 네. 좋은데도 단가 좀 싸면 서하고 저는 <웃음> 다 비교할 어다 비교했어 어떻게 <웃음> 어자 여기서 골라보세요 중국산 드시게? 중국산 어떤 게 중국산일까요? 네,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이제, 완도산 강화하고 제주산 강화는, 이제, 가격이 26,000원, 24,000원, 아, 3kg, 어, 정도 되는 거, 특별한 가격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어하고, 이제, 참돔 같은 경우는 한참 비쌌었는데, 이제, 가격이 몇주 전부터 내려오기 시작해서, 이제, 계속해서 그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각각류 경매장으로 왔습니다. 이제 한창 경매가 진행 중인데, 오늘 물량표를 보게 되면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요즘 계속 그래요. 물량도 적고, 좀 가격도 좀 비싼 편이러고 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킹크랩이 작은 킹크랩이고, 요새 러시아하고 노르웨이산 이 킹크랩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게 같은 경우는 이제 베르디 대게가 어, 거의 들어오고 있는데, 이 수율은 굉장히 좋습니다. 베르디 대게. 근데 이제 장맛에서 어, 조금 다른 대게보다 좀 떨어진다는 평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털개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작년에 털개 참 많이 먹었었어요. 털개는 마리로 판매하고요. 크기별로 한 3만원부터 7만원 선까지 이제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경매장 이제 또 둘러보게 되면은 이제 대게 선원인데 이건 28,000원. 그리고 요것도 선원인데 36,000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4만원짜리도 있고요. 그러니까 킹크랩 자체가 시세가 좀 올라가 있다 보니까 선어들도 가격이 꽤 됩니다. 좀 저렴한 거는 조금 어, 자세히 보시고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냉동 꽃게를 좀 물어봤어요. 네, 이렇게 해서 냉동 꽃게가 나오고 이제 아마 암 꽃게는 3월 이후로나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이제 소매점 쪽으로 와서 먼저 믿음수산을 왔습니다. 물건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믿음수산에는 밴드가 있어요. 여기 당일 판매 시세가 올라오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낮에 방문해서 구입도 가능합니다. 단 재고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방문해 주시고요. 찜이라던가 퀵 택배, 고속버스 택배, 일반 택배 다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도 털개가 많죠. 그래서 이거는 꼬물인데 이런 것들 괜찮은 것 같아요. 앞이요 <목소리> 네 다음은 이제 이동을 해서 대신 시월드로 왔습니다. 아, 여기도 이제 믿음 수산하고 판매 시스템은 동일해요. 어, 그리고 대신 시월드도 밴드가 있어서요. 여기 당일 판매 시세가 올라오니까 이것도 밴드에서 어, 확인 가능합니다. 선한 얼마짜리에요? 한 8천원. 썬한 거 있잖아. 능력이 없어서 맞아요. 물건이 없네요. 네. 1, 2절 뒤에 오, 음, 이거 얼마씩이에요 이거 7,000원 정요이 크기가 작죠? 네. 가격이 9,000원 음도도에 이거예요? 네 7,000원 7,000원 2 0 0원 지금 이건 얼마씩이요? 1,000원 지금 크기만큼인뭐 2만원, 2만원, 3만원 정도 나갈 거고, 다른 거 더하고 가는 거니까, 마리로 가는 거. 랍스타는? 랍스타는 뭐, 4만 5천원, 4만 5천원, 4만 5천원짜리도 있어요. 새조개도 있는 엄마 새조개 놀랐습니다. 3만원, 필요해. 필요해, 3만원. 너무 좋아 네, 작년에 제가 털개 리뷰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또 할지는 아직 고민 중이에요. 네, 다음은 전복 전문점인 동양물산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그 영업시간이 경매장하고 동일해요. 보통 9시 30분까지 영업한다고 하고요. 예, 제로페이 수산물 대전 사용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 시세는 제가 한꺼번에 올려놨으니까 요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경매장 쪽으로 와서요. 이제 폐류를 보도록 할게요. 이제 창덕수산으로 왔고요. 이제 전복 1 1미짜리인데 이건 키로에 33,000원 정도 하고요. 다음 이제 굴 가격은 좀 가격이 내렸어요. 어, 지난주에 한 12,000원, 13,000원 정도 했었는데, 오늘 키로에 만원인데, 이거는 경매 그 당일에 경락 시세에 따라서 가격은 좀 변동되니까, 아, 한요 정도 시세한다, 라는 것만 좀 이,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조개, 가격 비쌉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참소라도 여전히 가격이 비싼 편이고요. 그 다음에 쭈꾸미가 나왔는데, 요거 이제 중국산 예, 쭈꾸미예요 그리고 이제 키 쪽의 관자 아, 이거는 산지에서 이렇게 작업해가지고 올라온 거고요. 이거 왕우럭 쪽인데 어, 8천 원이면 가격 괜찮은 편이에요. 어, 왕우럭 쪽에 치고요. 피조의대짝 가격이 조금 내렸지만 여전히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이제 폐류도 가격 변화 그렇게 특별하게 없고요. 요새 이제 오만둥이나 미더덕이 이제 가격이 좀 비싼 편이에요. 꼴뚜기 요것도 이제 횟감으로 가능한 음, 선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해삼 가격변화 특별하게 없고요 이제 멍게도 가격변화 없습니다 네, 다음은 C9번 초이스 수산으로 어, 왔습니다 이거는한 마리에 1000g짜리 물건이에요 한 마리에 5kg인데 오늘은 제가 큰게 많이 통해 있어요 보다 심지어 이런거는 한짝금 15만원까지 내려갔고 요거는 뭐냐면 7마리가 이제 5프로에요 이제 700감되는 사이즈 물건이 있는데 요런것같 경우 한짝에 지금 14만원 이게 1 3마리 물건이에요 이런걸 한짝에 요거꺼지면 13만원 그 다음에 9마리짜리 요거는 550g인데 한 마리가 더 들어있어요 이런거 같으면 13만원 나오고요 500g짜리 10마리 요런것같 경우는 지금 한짝에 12만원 얘보다 좀작은나만 이제 정품 보시면 되죠 이런좀 빠지는 물건이에요 가격차이좀 납니다 이런 같은 경우가 지금 한쪽에 8만원 나오고, 이런 것 같은 경우 한 짝에 지금 7만원 나오죠. 3만 5천원 보시면 되고, 이런 거 뱉어진 거는 3만원, 이런 것 300g짜리 8마리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거 한쪽에 지금 4만원, 그 뒤에 있는 건 7마리짜리 이제 700g짜리 뭐였는데, 뱉어, 터진 거예요. 3마리 같은 경우는 요 사이즈는 6만원, 어, 아, 만원만되네 5만원, 5만 7마리다 들어있으면 12만원 보세요 요거는 삼치인데, 구이용 삼치에요. 이런 거는 지금, 최고의 7,000원 보시면 되고. 준치는 특대 사이즈 마지만5마리 남았고, 빗 사이즈 같은 경우도 남았는데, 이런 거는 저한 마리 지 2만 5천원, 저런 거는 5만에 2만. 한 박스는 요 5만 5천원 보시면 되요그 다음에, 노후 같은 경우는 7마리가 들어있어요. 이거 반짝만 들어있거든요. 요런 거 같은 경한 짝이 지금 4만원 보시면 되니요 물매기는 이거는 실물이고, 얘는 어질 거예요. 요거 같은 두 마리는 2만원 보시면 되고. 이런 거세마리도 2만원, 6마리도 2만원, 보시면 고 도덕이는 8마리가 한쪽에 지금 3만 5만 5만원 원. 이런 거 같은 경우 작은 거예요. 한 마리 따로 놓은 건데, 이런 거한 마리가 2만 2천원. 영어 같은 경우는 종류가 있어요. 이런 거는 20마리로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쪽에 지금 2만원, 15마리 정도 큰 사이즈 물건이 있요데색이 이런 거한자에 2만 원, 5천원 이런 게 이제 큰 사이즈 문어인데, 이게한 마리가 지금 3만원. 이 세가 이제 3 0마리 들어있구요. 구용인데, 이런거 한 짝이 지금 3 5 0 0 0원 그리고 단체용으로 이렇게 싸네요. 이거 만만으 나오는데요. 3만 원 그리고 중사이즈 오징어라고 불러요. 6만원, 얘는 7만원. 보시면 되고요 아버지거는 한 마리, 아무거나 7천원 꼴 나오니까. 어, 3만 5 0원 이런거는 4만 2천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육동오징어라고 불러요. 2 0마리 들어있는데, 사이즈는 요거 한 2배 정도 되고요 7만 5천 원, 5천 원. 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C14번 영남악이고요 오늘 갑오징어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 보였고, 그다음에 골뱅인데 이거는 좀 알이 좀 작아요. 그래서 조금 저렴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홍어도 꽤 많이 나오거든요. 요거 마리로 판매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단새우, 요거 요새 가격 좋습니다. 선도도 좋아요. 그리고 청어는 요새 알 들은거는 구워 먹으면 정말 맛이 좋습니다 아구는 한만원 3만, 3만 5천원 4만원 아구가 고기보다 키로소도 많이 나가고 제주도가랑 북지가도 좋아 어. 이제 이거는 굴비 참굴비 참조기로 만든 굴비인데요 요거는 한두루에 2만 5천원 3만 5천원 음. 병어는요병어는 아나 어제 재고야. 그래서 그냥 3만원씩 던져버려야지. 응. 네, 경매장에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제 회 떠주는 곳들이 소매점들이 있어요.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